아니 뭐 날씨가 이렇게 더워 형 너무 더워 이거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이쪽으로 오시면요 학생, 학생인가 봐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에서 가야대 축제 음. 열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뭔데? 요즘 그 제일 그 제일 잘나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아니요 어, 떡 그거 저거 뭐또 가가지고 또 사오그려. 그 형이 문명이 떨어진 거야 그거. 는 직접 가서 딱 이렇게 커피 원두 있잖아요. 갈아가지고 이게 싹 달아가지고 아니, 먹으면 시원한 게싹 먹으면 시원하게싹 내려가. 그거 하면 되는데 뭘 가서 형 또... 마시는 거라고 막걸리밖에 없어요.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알았어 그렇게... 알았어. 몰라 나는 잘 몰라. 그냥 야, 그, 집에서 그... 먹어. 어? 아, 아니 어, 남동이 아니야. 남동이가 누구야? 남동이가 누구야? 그 사는 곳에 그 젊은 아 청년 있어. 남동이 맞네. 아, 개가 아닙니다. 개야? 저, 남동이 아닙니다. 누구야 그럼? 너네들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아우 눈부셔 <웃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냐? 아네 목걸이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괜찮아 왜내 <웃음> 스타일이야? 형이 좋아할 스타일이니아 이거 아, 내가 아, 소식적에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웃음> 괜찮더라고 내가 소식적 보는 거 같더라고 우리 그 철인이 형도 그 옛날에 많이 꾸미고 다녔어 그러니까 한참 그럴 때야 그럴 때그 꾸밀 때 젊어가지고 한참 뽐부리고 그러고 다닐 때인데 그때 네. 아니 누구야 당신들? 아네 저는 그 조울호라고 합니다 조울호? 어,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고요 아 가수? 여기 근처에서 가수야. 아, 그 세상 좋아 여기 네. 아 여기 어쩐 일로 왔어? 전국 노래 자랑을 한다고 해서 <웃음> 여기다 전국 노래 자랑 여기서 해? 나는 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그 강당에서 충분히 하지 어아 거기서? 아, 그 아니면 정자나무 밑에서인가 거기서 친분이 에아 d 근데 그거는 일반인이 나와서 노래를 해야지. 그거 트로트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면 그 쓰나 그거? a who she got heavy remote. A h e a 호입니다 좋. o t e c h o 가 e Casuga, i d u 저 b 니 n j 니저매니저 e 니 j a m i 가 b e n j a 니 i n Benjamin, b 연예인 a m i n Benjamin, Benjamin, b e n j a m i 농담. 사인 한장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인? 아 우리 사인 필요 없어. 뭐, 아 그런 거는 아, 필요 없는데. 아, 아이, 그래도 참부끄럽 그 끼시지. 나는 영웅이가 좋지 영웅이, 영웅이. 아 영웅이 참, 난참 영웅이가 좋지. 좋아. 난 찬원이. 찬원이야. 응. 찬원이 좋아. 응. 아무튼 그잘 그. 나가가지고 차라리 미스터트로 그런 데로 나가. 아 어.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라. 감사합니다 가수한테 이런 거. 나는 안 해줘. 해줘? 한장더한장 더, 더. 더. 아, 네. 아 멋있네. 여기 사진이 어. 멋있어. 이 제가 어. 분설에 꼭 진출해야 돼. 얜 야, 포즈가 골반이 분이... 이렇게 틀어져 있네 이 골반이 이렇게 나와있어 미리미리 해주셨 괜찮네 음, 어. 보기 좋아 직접 주신다 어뭔가 <웃음>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기 <웃음> 어, 보기 좋아 어, 참 좋네 전 오늘 뭔가 느낌이 좋네요 이 동네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좋은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제가 이번에 정말 본선에 주출해야될 텐데 진출을. 매번 떨어졌었거든요 진짜 긴시죠 우루 씨 그거 아시나? 인생은 길어요 아... 잠깐 떨어지고 멈춰있더라도 예, 예. 뭐 괜찮아 아. 우리 형이 다리는 짧아도 인생은 길다고 <웃음> 그럼 그럼 아니야. 내가 소식적에 정말 실패 많이 해보고 아. 잘해봤거든 괜찮더라고나 봐봐, 멋있잖아. 네, 창창하잖아. 어니 아, 멋있습니다. 아이 그럼, 아, 하자, 하자. 네. 전국노래자랑 하시면 꼭 보러 오세요. 아이 네. 아, 그래, 한번 보러 이렇게 사인도 주셨는데. 저희가... 네. 아, 전국노래자랑이면 이게 그 마을 홍보 효과에는 최고 거예요. 어. 그거는 세봉 1위를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기분이 벌써 좋아.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 외치고 다닐 거야.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 영상은 세봉일이 주민들의 전국노래자랑 도전기를 담은 열흘간의 기록이다 저기요 저기요? 응, 응. 형들 형들 일어나 세요 왜? 아. 혹시 제가 학교. 학교 가지러 다큐 찍고 있는데 형들 좀 찍어도 돼요? 음. 응. 음. 응. 소찍어도 응. 되는 거예요? 응, 응. 아, 그 no. 아, 노5945 326 밥. 아, 밥. 응. 밥밥귀나 아. 응. 맛. 굿. 굿. 굿. 굿. 굿. 선접 hype 빨랫힘 힘접 두 fe 팀투尾 d 나, 이, <웃음> 나, 이, 씨. 너도 귀, 귀. 귀. <웃음> 어. 오, 참. 날 나이스. 하아 유시. 홍시아니요 조시, 조시. 아, 근데, 그... 왜, 그것도... 왔? 어? 왜, 왔? 왜, 왔냐고? 너무 어르신한테 그말 버리지 뭐, 야 그거? 왜, 왜 왔어요? 여기에서 정노 y 자랑한 디야. 어. 아, 그래, 서나나시나나나나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는 나는, 어, 어, 아나 이게 요즘 막... 젊은 사람들 말투잖아 그지 언해 언해 언해? 언제 해? 그것까지 줄여? 언해 세 글자에서 두 글자로도 줄여? 어. 너머십 넌뭐 부르고 싶어? 너 머리 감고 싶어? <웃음> 너머 너머 너머 해해 얘네 뭐야? 해. 아 됐어 해 어허 이놈이 버려져 머리 없이 형해 어, 마스크 마, 마이크. 오, 마이크 마이크 수. 프로답지 못하는 놈들 쑥 쑥? 쑥 마해 맞아 <웃음> 맞아 숙 <웃음> 마해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마해 마해 아아 미안해 물만 했게 삼부 이놈의 자식들이야 줘너해너해너해너 나야 아. 너너 누구인데 왜 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해너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애들이야. 모르겠어요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아너 가만히 찍고 말지 마 잠깐만 오도른한테 지금 일하고 뭐, 있는데 지금 난 너. 이거 안해 아버지 저 다큐 찍고 있어요 난, 난 오늘 날에 기분이 좋아 됐어! 우리 no. 형 괴롭히지 마라 가, 해 우리 got 형 괴롭히지 마저안 돼요 갓해 가패. 내가 got 찍어줄게 어너 지금 분량이 너무 없대 쑥 쑥쑥 정신화 딱 차려 야, 헹굴 물이 없잖아요 여기 아, 나귀 어 나귀 아, 나귀 뭐야 나귀 괜찮아 도기 나귀 굿 도생 도생 어 도생 도생 도 도생 도마스 같이 생겼어 <웃음> 싸가지 없는 노래방이 <운반.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보자 두 배가 <웃음> 하나만 불러줘 나부터 먼저 불러볼게 아. 어, 나는 선곡이 남달로 아이, 노래방에 있으면 저기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아이 노래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해 채린이 이거 알아? 뭔 노래야? 일뭔 노래야. 여영 그거 있잖아. 예 예. 예.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만 충분히 아신 쪽 끝없는 나의. 나는 진짜 신나. 는 진짜 신나. This girl i t h 한도 하나 <웃음> 다 같이 우 <웃음> 해면 돼. 잘했지. 찌르지. 우 오오로 뭐를 감추고 있는걸 오 t s so bad, it's good 난그음을좀 봐야 할까요 나는 시스틱 마카라엘로 서로를 비추 오리 <웃음> <웃음> <우릴> 가만 높비 떠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수채꼴로 내 조카가 진짜 팬이야. 아이브, 로브 다이브 아이브 순간부, 로브 다이브 아이브 순간부. 그 부가 부시 돌립이야 요즘에는 끝에부터. 어 맞아 맞아. 토노잘 토노잘 토노잘 토노잘 토노잘 토요일 뭐? 토마스 노래 잘해. <웃음> 싸가지 없는. <않는 건데. 웃음> 오케이 어질수 없잖아 철인이 형. 아 보자 보자 재밌게 가 아, 재밌게 뭐, 뭐 노래 불러야 돼? 결생 겨울생, 결생 겨울생. 결생이 뭐야?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이거잖아 그거잖아 걔 그때 춘순이! 춘순이랑 춘순이. 결혼한다 만다 했다가 꿀뚝 갈 거야 춘순이 천란, 천란. 아 결혼까지 아, 생각했어 그러냐? 아. 아 춘순이 아그 얘기는 조금 내가 그렇네 근데... <웃음> 그만 울어 형 이제 많이 울었어 그거 난 그...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좀 그래요 바로가 간주접프아 물이 막... 어쩌나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이 좋아 어쩌나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너 집? 너집 <웃음> 꺼고 싶지만 너집 꺼고 싶어? 자 없어 <웃음> 내 가슴만 푸근푸근 <두근> 준준아! <웃음> 나왜 가냐? 내 마음 못 부르겠네 난못 부르겠어? 아, 진짜 그때 그러니까는 운호 운호? 니네도 노래한다고 울어 무슨 노래? 내가 예약해줄게 아또한번 보여줘야지 연습해야 어, 될거 아니야 아이 좋아 후!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이만한 반주가 없어 후! 헤이! y Hey, 시그! 자차라 차라 차라 자자차자차 d a Ta-ta-ta! B! B! 야 B! B! 아 B! B! 아이 B! B! B! 찮아 B! B! B! 이 B! B! B! B! 아우, 홍씨어 아, 이제 무대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메이크업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물도 묻고, 이거 그럴 때는 두껍게 발리지 않고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 네오 쿠션이 있다고 어? 아니, 이건 스웨프스 기능으로 딴거 유분으로 얼룩지지 않고 깔끔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네오 쿠션? <웃음> 더우시죠 <웃음> 목은 괜찮으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아 예인 씨예나들 예. 마시던 것좀 줘봐 봐 진짜 긴장 많이 할때트시는 걸로 응 음, 그걸로 줘봐 이번에 한라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좀더 도수가 센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 뚜껑은 박았을 때 글쎄요 아까 바꿨어요 뚜껑을 아까 바꿨어 이따 마시도록 하지 예예 예. 원래 뭘 마시질 않아 물, 마, 물 말고는 안 마시는데 아, 근데 저 죄송한데 아티스트님한테 그런 질문을 좀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역시 예인 씨 예의가 없어 평소에 막걸리만 좀주르 드시고요 소주는 먼저 배제하시는 편이고요 막걸리 주량은 한병반 정도 드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안 해요 아 예인 씨네아 근데 난 정말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 어떤 점이 왜 나는 본선까지 못 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음. 무대 매너 그다음에 무대 퀄리티 음. 조금 많이 딸리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의론님을 위해 가지고 지금 특효를 좀 준비해봤는데.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그 특효가 네. 있으면은 좀더 있어 보이고. 그러게, 그러게. 사람들이 주목 빠질 수 있는 그런 음. 무대를 만드는 게. 할게 한번 어떻게 뭐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럴까요? 음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여기가 무대라고 치고 한번 올라가서 해볼게. 자, 특효 준비를. 음. 나 목이 좀 마른데. 목이, 목이 마르시구나. 음. 오오오오! 아 어, 맛있다. 음 그럼 한번 해볼까? 괜찮으세요? 음. 아 죄송합니다. 에, 아니 아니 네. 괜찮아. 네. 음 그러면은 저기 노래를 한번 해볼게. 제특효를 준비 바로 해드릴까요? 어. 잠시만 음.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래. 특효 특유 특유 특유. 이거 하나면 전 본선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 그래. 자. 간다. 잘 잘. 성공개인가요 아니면 원곡인가요? 아 이거는 그 커버곡 커버곡인가요? 어, 어떤 부, 노래?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부르시는구나 5, 6, 7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 <목소리> 여러분 추세요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세요? <목소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즉급 <목소리> <특급 목소리> 사랑이야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까? <웃음> 좋았어 너무 완벽합니다 <웃음> 닦아드릴까요? 어 역시 이게 확실히 무대 조명이 있으니까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시면 닦아드릴게요 목이안 마르세요? 목좀 마르네 목이 생명이니까요 쏠 응. 거면 어, 어. <웃음> 그 제대로 쏴? 웃기게? <웃음> 어,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티스트님 아 됐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유 어떡해 어. 저 우아한 꼬라지를 매일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인이가 저를 뭐 존경하고 뭐 저처럼 되고 싶어하죠 잠시만, 저 전화 한 통만 어아 음. 예, 여보세요? 예, 예 아, 전참 씨요? 아 어, 전참 씨가 들어와 <웃음> 아, 네네 아, 저희가 다음 10일 뒤에 아... 그 스킨 네, 정로노래자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좀... 그거 다... 아, 아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루님, 그... 어. 전참 씨 캐스팅이 들어왔는데요 아, 전참 씨 캐스팅이 들어왔어? 네, 저보고 나와달라고 아... <웃음> 아, 그냥 매니저... 그... 제가 지금 급하게 매니저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 이제 예인씨가 나가겠다고? 제가 유명해지면 그러면 같이, 같이 나가면 유명해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제가 그때 전참씨를 어 전국 노래장에 팔로우를 붙게 할게 <웃음> 괜찮다 예인씨 저로 씨. 인해서 어 잠시만요 어, 예인씨 아네 여보세요? 아 예예예 아그 명품 브랜드 행사가 들어왔다고요? <웃음> 혹시 네네. 그 브랜드가 혹시 라다니? 아 예예 예. 라다니 버린이 알겠습니다. 네. 라단이 버린이. 제가 지금. 어, 너가 그... 들어왔던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저기 피사 브랜드. 아, 아 저기 피아. 네, 광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비야 피야, 피야. 피랑 비둘 다요. 아, 둘다요 어, 그래. 자, 좀 빠르게 좀 응. 촬영을 좀. 그, 그래, 그래, 그래. 지금 밀린 광고가 의료용 때문에 참 수없이 쌓여 있는데 의료용은 알까요? 음. 폭죽을 터트리면서 딱 등장을 해볼까? 갑자기 바로 준비 안 돼. 아 얘기했잖아. 아, 다클을... 아까...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답답해가지고 너나깜짝계서못 아, 찍어, 이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머니씨 아, 아니야? 아, 아버님. 아, 잠깐만 내가 못 지나쳐. 우로 씨는 어. 내가 보면 그냥 못 지나쳐. 아,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예, 예, 예, 맞습니다. 우리 못지어는아머님 아. 맞습니다. 예, 네, 알잖아. <웃음> 야, 원래 이 세봉 일이 마을 그 트로트 가수는 우리 피처린이었어. 아이고, 어. 맞습니다 아, 그러지 마. 해보지마. 아, 아저씨야, 뒤 노래한 곡 한번 우도를한테 그 노래를 아, 시켜. 아버님, 나는 좋아. 파이. 아파이투시스 세븐에이트. 꽉끼 청바지 하나 입고 거리를 나선다. 여기까지할그 몰라? 아그 <웃음> 충분해. 아 아버님 아 저희가 어어. 아 이번에도 본선에 떨어지면은. 곤란해서 이게 아. 근데 또 등장할 때뭐 임팩트 포인트나 뭐 그런 시그니처 포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고민이네요. 음. <목소리> 시그니처 포즈 내 같은.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그래. 그래.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괜찮아. 예. 네. 어. 아니, 목마르지 목마르신 분안 계세요? 서 있지 말고 앉아. 목마르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 한님 주던가 그러네. 야 저거 비싼 물 아니야?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해요. 괜찮아. 제가 맨날 호시시 나는 그런 이런 거는 로시한테 하는 게 숙강이 돼가지고 응. 아, 근데 원래 우리 그렇게 되시거든요. 아 그래 그래 괜찮아. 예. 근데 제가 뭐랬지 저머브머다고뭐 뭐 말하고 시그니처 포즈나 뭐 이런 게있을까 시그니처 있을까요? 포즈. 아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조호롬입니다 이랬는데 뭐, 야게 야게. 내가 하나 알아 근데 두 배가 형도 알아 나있잖아내 거? 아 부유져 시그니처 포즈만해? 예예 예. 일등하길 예, 예. 원해? 예예 예, 예. 아유. 너네 깜짝 놀라 진짜, 나는 몰라 잘 봐, 들어가 들어가 원샷 들어, 체크해서 원 그다음에 그 센터라고 하나? 가운데 말씀하시그 그치 그치, 예, 예. 센터로 가 예예. 예. 그래서 정면을 봐 예예 예. 그다음에 이 안경, 내가 봤을 때 이거 쓰고 내가 빌려줄게 예예 예, 예. 음. 이거 잡아 네. 오른쪽에서두 번째예요 그리고 역을 어. 내리면서 어. 사랑해, 눈빛 <웃음> 이거만 <이걸> 하면 돼 이거거든, <웃음> 이거거든 짧고 굵고 좋아 아한번 해봐 이거 쓰고 해봐, 이거 쓰고 나는 몰라 내가 아무나 안 빌려줘요 어머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딱 보고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섰다. 센터에 서서 확실히 우리 님은 얼굴을 가릴 수록 잘 생겼네요 그리고 오른손을 올려 올려 잡으면서 한 마디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서희 사랑해 눈빛 그렇지 그렇지 아안 아, 받을 1등 아안 받을 1등이야 <웃음> 노래한 소절 한번 아 불라 불라 불라 성곡도 중요한데 성곡도 성곡은 제 선공개곡으로 선공개곡이란 게 있어? 특효를 공개해야 돼. 먼저 공개 아유 여기서 보면 아니 조심하십시오. 특효가 이제 곧 날아갈 거여서요. 특효가 뭐예요? 특효. 특수 효과라고 막. 그 너무 전문 전문 용어 쓰지 마라. 별다 줄이요. 헤이 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 아 유로 씨 방문 환영니다좋은요 조우로가 부릅니다 무슨으로 가잖아! 나 진행할게 진행 내가 진행해줄게 그래 그래요 어, 내가 미안해 어. 어. 제목이 뭐예요 나한테 제목은 제로스텝입니다 제로스텝 자! 제로 스텝. 스텝. 조우로가 부릅니다 제로스텝! 아유. 오늘의 부집!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의 눈빛!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뮤직 큐 5, 6, 7, 에. 저 푸른 하늘을 보렴 아, 너와 내가 숨을 쉬는 곳이 어? 어? 노래 들어보죠? 저 푸른 하늘을 누렴 어? 익숙한데? 아,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곳 비용 난 지금 어이! 지금 노란색 옷색이지만 비록 난 지금 무명인 가수이 집안 난 지금 행복해 난 지금 어. 행복해 난 지금 행복해 야 아. 이거 대박 났네 아 좋은데? 대박 났어. 어, 아버님, 이게 대박인 거 같아요. 그게 대박, 다 대박이야. 좋다. 좋아 좋아. 야, 지금 좋다. 특수 효과 타이밍 괜찮으세요? 너무 좋았어. 너무 괜찮았죠. 아, 예이 씨 너무 좋았어. 아아참 좋아. 좋아, 아니, 참 좋아. 어. 아버님 이번엔 될거 같아요. 그래, 아이번엔 된다니까요, 은호 씨. 아, 은호 씨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조금 안타깝더라고. 나는 형, 이막 너무 칭찬을 해대니까 나는 이렇게 형이 솔직하지 못한가 그 생각을 했지. 나는 형보다 임팩트가 너무 약해. 솔직하지 마, 손님이니까 못해. 그런 거고 근데 나는 내가 그거 알려줬잖아 이거 이거 눈빛 이와 그걸로 간신히 하나 얻어 걸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무명이 돼. 왜 무명인지를 말을 해주더라고 응. 우리 영웅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거든 맞아 맞아 맞아. 형들이 맞아. 잘 되는 이유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예. 아버님께 배운 이 포즈로 꼭 본선에 진출하고야 말 겁니다 아니요 부담스럽네요 근데 마이크 그걸로 써야 되겠다 이거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웃음> 어내 끝나고 어떻게 해? 아이, 아이 좋아, 좋아 뭐? <웃음> 그대기 올 거잖아 저거는 한라산이거든 한라산, 아, 네 고향 아니야? 아유, 아유. 내, 내 고향이 니네 고향이지, 형아야 아무튼 저기가 아. 기깔라이 그러니까, 알잖아 아유, 제가 직접 준비한 아유, 역시 술상이야 술이 있어, 얼굴에 아, <웃음> 좋아, 좋아 술이 <웃음> 있어 아유. 여름에 발라도 메이크업을 안 하는 느낌. 커버력도 너무 좋고. 야 이거는 뭐어초 밀착. 어. 밀착된 느낌이 나잖아 이거어 어, 커버력도 너무 좋아. 나도 좀 해줘봐. 아. 어 느낌이 달라이고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 아무튼 너무 좋아. 이게 어, 말이 필요해, 이거 써보셔야 되거든 여름에도 답답하잖 어, 이건 써봐야 돼, 이거는 어. 라네즈 네오, 네오 쿠션. 쿠션 오래오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웃음> 또만 내 스타일이야. 사실 아까 으로 씨 노래하는데, 아 진짜 잘 불렀거든. 근데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우리 형이 옛날부터 이 소주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 새우, 이쁜 데아아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이거도?